효수한테 갈 거야 효수. 이모한테 이모. 이모한테 갈 건데 효수 이모한테. 이모! 야, 야 내리면 안 돼. 아니 아니야 타, 그냥 타. 아, 타 타. 타.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. 어머 어머. 왜 <웃음> 추워 추워? 어, 내가 무서워? 무서운 게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. 뭐... 아 힘들어 얘왜떨지 <웃음> 아니 좋아서 아 그런거지? 응분해서 어, 아. 이모네 이모 말고 언니 아빠. 언니 빼보? <웃음> 빼보? <배포>? 왜 씹어? <웃음> 야, <다들? 웃음> 유일하게 무서워하는거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럼 조그만 애들은 무서워? 아직도 좀 무서워 가리지 않지? 아이고 예뻐 아 어, 귀여워 <웃음> <웃음> 털 야, 엄마가 털 뭐라 하는 거 아니야? 아뭐 어떻게? <웃음> 너가 이따가 줄 잡고 선택해 아 어, 그래? 어, 너무 좋아 <웃음> 왜? 왔어. <눈 까랐어. 웃음> <웃음> 왜? 어, 왜 연장했어? 아 유성스럽게 한번 해봤어요 <웃음> 진짜 제일 못 부려 <웃음> 어 그럼 비수기인데 아 근데 비수기인데 제일 못 부려 나나나그 눈썹 막기 전에 내가 뭐야 이거 막기 전에도 속눈썹포도 하고 너 모든게 완벽해 너 지금 봐줄 사람만 있으면 돼 없어 <웃음> 들어갈 수 있겠어요? 아 살짝 고민돼? 네 <웃음> 좋아 좋아 좋아 응. 좋아. 안녕. 아, 아, 신났어. <웃음> 너만왜 가만히 있냐? 여기야. 우나봐봐, 우나. 사진 한번 찍어봐. 우지야, <웃음> 이봐. 보안관이에요? 야, 보안관 우리 오,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예쁘네요. 같이 찍자! 기다려! 해파. 아 됐다! <웃음> 발자국 장난 아니고? 나? 그래 이 <웃음> 발로 가졌다고! 슬로우 슬로우왜이 <웃음> 동그란 무늬가 뭐지? <웃음> 왜 이렇게 이상하게 걸어? 나? <웃음> 어. 아니, 손은 왜 들어? <웃음> 어? 어, 어, 어, 어, 어. 먹고 있어? 이게 안 돼. 그만. <웃음> <거> 다 <아쉽다>. <웃음> 이거 또 먹기 바다 야, 야 에이, <웃음> <멀쩡해>. 에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재밌나 봐. 해퍼 재밌어? 먹지 마. 안 먹어. 그냥 씹는 아, 그래? 거야. 아 그런 거야? 좀저 <목소리> 저 먹는 거 같은 느낌이 들죠. 아니야 씹고 있어. 해퍼 그래? 재밌어? 재밌나 봐. 재밌어? 재밌어. 재밌어. 재밌어. 소아 <목소리> <목소리> 진실이모. 진실이모네? 진실이모다. 진실이모 저기 있잖아. 진실이모가 저기 왔잖아! 진실이모! 저기! 이럴다니까 너무 좋아한다니까? 그러게 나좀질투나게 하지마라 깜깜깜깜! 어디갔어? 간다 간다 간다! 간다! 그렇지! 오 잘하는데?